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월 24일 오후 2시 오늘 제주노몰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반갑습니다 아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아 저도 오늘 이렇게 라이브에서 맛있는 디저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요 예 오늘 오신 분들 오시게 되면 오디오 체크 잘 들리면 잘 들리신다 아니면 저 왔어요 라고 댓글로 인사글 남겨주시면 진심 감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가 이렇게 풍성한 디저트 갖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어, 대표님이 한분 계신데요. 일단, 제주 중앙로 상가 어, 생기발랄 청년몰 입점하고 계신 제주살렘, 제주 살렘, 제주 칼렘의 김미듬 대표님을 인사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문 수산시장 6번 게이트 앞에 있는 생기발랄 청년몰. 여기 안에서 기념품이랑 특산품 판매하고 있는 제주산림 대표 김미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대표님이 오시자마자 저기 라이브 보드에 그 댓글 보이시나요? 인사 한번 아,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글, 동글락 제주 언니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린다고 이렇게 댓글로 인사해 주셨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김미듬 대표, 대표님이 오늘 처음이셔가지고 살짝 떨릴 수도 있고 저랑 이렇게 살짝 쿵 티키타카를 해 주시긴 할 건데요. 일단 뭐 우리 대표님 오셨으니까 우리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주살렘 네. 대표님이신데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제주살렘 대표 이름 김미듬이고요. 전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가서 살다가 네. 군대를 가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는 제주도 오기 전에 와이프랑 결혼을 했거든요. 제주도로 오게 된 계기는 뭐 와이프랑 가정도 잘 꾸려보고 돈도 벌고자 대형 화물차를 사서 육지랑 제주도 왕복하는 택배 물류 기사로 일했었어요. 오. 네, 근데 그 대형 아, 화물차를 하다 보면은 좀 와이프랑 전일 시간도 없고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화물차 사기를 당해가지고 화물차는 아. 은행 경매로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아. 좀 고민하면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제주 살림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오,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이렇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어, 역시, 청년의 의지로 이렇게 다시 꿋꿋하게 일어서시면서 이제 청년모를 이제 이렇게 제주살렘이라는 대표님으로 다시 서게 되셨군요. 네. 예. 어, 저기 아방소떡 님도 오셨고, 럼 님도 오셨고, 자유매년 님도 오셨고, 지금 다들 어, 두분다 훈훈하십니다라고 인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고 잘생기셨다고. 어, 저도 이렇게, 어, 이름부터가 긴 믿음, 어, 신뢰가 팍팍, 정말, 신뢰할 수밖에 없는 아이콘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시청,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여기 보이시는 규리규리 마시청은 푸킬짜리나 하귤청 세트 상품인데요. 그 푸킬이랑 하귤이 원물 자체가 좀 소비가 많지가 않는 원물이에요. 그 원물의 활용도를 높여 보고자 이렇게 액상사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 이게 이름이 귤이 귤이 맛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군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초록색이 풋귤이고 주황색이 하귤인가요? 하귤. 네 맞습니다 아. 이게 풋귤, 하귤, 저, 풋귤 캐릭터 이름이 귤이, 하귤 캐릭터 이름은 귤이 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귤이 귤이 맛있죠. 이렇게 네. 불려지는군요 어. 오늘 저희가 선보일 제품은 대표님의 히든 대표 상품이기도 하고요. 일단 저희가 이 풋귤청과 하귤청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해보고 약간 스토리도 들어보고 일단은 뭐 저희가 대표님의 어떤 창업 스토리도 얘기 들어보면서 오늘 라이브를 한번 이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 뭐 여기 세팅되어 있는 동안 저희 홍보 영상 한번 소개로 인트로 영상을 먼저 보시면서 안내해 드릴게요. 영상 플레이 해주십시오. 일기로는 풋귤이라고 청귤이라고도 많이 불려졌었는데 어쨌든 저희 제주 지역에 로컬 식재료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감귤 열매속기 해서 버려지던 애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이렇게 새로운 상품이 탄생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요 풋귤이 7, 8월을 수확을 하고 제주도의 라임이라고 불리는데요 원물 자체는 좀상큼함이 높고 좀시큼해가지고 원물로 먹기에는 조금 음. 좀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액상차로 환영을 해보고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 역시 장명 센스가 끝내주시네요. 음. 오, 이름도 너무 귀엽다고 믿음 자체가 이제 신뢰를 많이 주시는 지금 브랜드가 되셨어요. 지금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오 색깔이 좀 약간, 어 이렇게 진해 보이는 것도 같은데, 일단 뭐 요거는 라임? 네? 제... 제주의 라임 풋귤이고요. 네. 라임 풋귤이고, 이거는? 이거는 제주의 자몽 하귤이라고 합니다. 하몽, 아니저 자몽, 자몽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군요. 아, 그러면 우리 이 청을 어떻게 좀 즐겨보면 좋을지 한번 시식도 하면서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대표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푸큐리랑 네, 하인처럼 활용도가 높, 많이 높은 제품이에요 빵에 발라서 잼으로도 드실 수 있고 뭐 탄산수에 타서 이드로 즐기실 수도 있고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도 즐길실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석이조네요 일석삼조입니다 아, 일석삼조인가요? 네. 아 그러면 차게 먹어도 맛있고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고 아니면 디저트나 빵에 이렇게 뭐 다과 형태로 드셔도 일석삼조네요 맞습니다. 아 그렇네요. 어,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지금 요 어, 어느 정도 여기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대표님 이거 드, 들어봐 주시겠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밀도가 되는지 좀 이렇게 보시면, 오 이렇게 걸쭉한 너무 꾸덕꾸덕하지 않은 그 정도의 저 점성이네요. 꾸덕꾸덕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물에도 잘 녹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물에도 잘 녹고 약간 건더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겉에 뭐 입안에 맴도는 거 없이 그냥 후루룩 한 입에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먼저 가장 먼저 처음으로 시식해 볼게 뭐가 있을까요? 네. 한번 잼으로 먼저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잼으로 발라서 이렇게 저희가 여기 준비되어 있는 빵과 이제 쿠키 여기다가 이제 발라보어 먹어본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준비된 거는 지금 토스트 빵 그리고 쿠키 이렇게 핑거푸드에 적당한 쿠키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대표님이 한번 시식 방법을 한번 이렇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 크래커와 함께 푸길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발라서. 네, 저도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 번. 네. 고 네, 제가 장갑을 끼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여기 푸길장이나 하기장에 들어가는 앗, 모든 원문는그 제주에서 유명한. 효돈에서 나온 원물로만 만들고 있어서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아,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는 이제 가장 제주도에서 가장 원산지이고 제주 감귤이 원산지인 효돈 서귀포시에서 이제 효돈이라고 불리는 그 메카 제주 감귤의 메카라고 알려져 있죠. 효돈에서 재배된 원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자리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네. 핑거푸드니까 이제 한 입에 들어가도 좋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도 한번 만들어서 함께 먹어볼까요? 함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이건... 아 약간 크리커가 더 고급 고급 져졌어요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그렇죠 입에 넣자마자 풋귤 향이 확 나지 않나요? 네 풋귤의 그 입안에 겉도는 게 아니라 이제 풍미가 되게 풍성하고 너무 좋네요 아하귤청은 생소한데 못 먹는 귤로 알고 있는데 하귤청은 어떤 맛인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네 여기 보이시는 하귤청은 진짜 원물로 먹기에는 많이 힘들어요. 쌉싸름한 맛도 있고, 네. 좀 시큼한 맛도 있고, 또 하귤 같은 경우는 수확철이 지나면은 좀 물이 많이 생겨서 좀 맛없는 원물이거든요. 이 네, 원물을 네. 이렇게 잼으로 만들어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원물들이 제주 그 작년 우리 규라다 대표님이 하고 계신 그 농가에서 아마 전량 이렇게 갖고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원물 자체도 믿음이 가요. 그래서 하동귤. 이거 어떻게 맛이 다른지 한번 표현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풋귤청, 하귤청 맛이 어떻게 다른가요? 저희가 한번 제가 먹어 보고 또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도 이제 한번 맛을 드셔 보시고 네. 맛을 좀 표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귤청 한번 먹어 볼게요. 대표님도 드셔 보시겠어요? 네, 저도 하귤청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아까 풋귤을 먹었고, 지금은 하귤청을 같이 했는데요. 제가 또 먹어보고 맛을 표현해드리겠습니다. 음. 아. 약간 제가 표현을 하자면, 얘는 약간 묵직하고 얘는 라이트예요. 맞습니다. 얘는 남성, 얘는 여성인데 약간 중후한 맛은 풋글청이고 하귤청은 약간 좀 톡톡 튀면서 약간, 어, 약간 매력이 약간 그 여성의 튕기는 맛이 있는 그런 새콤함이 맞습니다. 있네요. 요 하귤 같은 경우는 요 쓴맛을 잡으려고 감귤주스 100% 착즙 감귤주스가 들어가가지고 황상 비율의 약상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지금 여기가 저 크래커만 해봤는데 우리 식빵이도 한번 발라서 이거 먹어볼까요? 네. 네. 흑일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는 흑일청이 입에 더 맞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떤 게더 좋으세요? 둘다 맛있어서 고르기 너무 어려운데 <웃음> 그런가요? 일단 저는 이거 흑일청 먹어보고요 음. 음, 아 빵하고 토스트빵하고 식감이랑 이게 맛이 너무 잘 어울려서 정말 이게 부드러우면서 촉촉한데 겉바속촉 저는 음. 겉바속촉입니다 저는 이렇게 백상사 보시다시피 걸쭉한 거 보이시죠? 원물을 많이 넣어서 좀더 맛있게 음. 만드는 값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맛있는 거 선보이고자 이렇게 원물을 많이 넣어서 만들어봐서 입에 넣는 순간 풋귤은 풋귤, 풋귤창은 풋귤의 맛, 하귤창은 네. 하귤의 향이 확 느껴지는 그런 맛입니다 아, 역시 대표님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일단 풋귤과 하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여기 풍미도 가득하고 약간 원물을 아끼지 않고 넣었다는 게 보기만 해도 느껴지고요 일단 이렇게 보셨을 때 점성이나 이 제형이 완전 꾸덕꾸덕한 게 아니라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제형이 되어 있고요. 일단 하귤은 좀더 약간 시럽에 가까운 정도? 물에도 정말 잘 녹을 것 같아요. 찬물에도 잘 녹고 그거 같은데 저희 혹시 마실 것도 음료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탄산수에 넣어서 에이드로 마음 드셔도 네, 정말 잘 어울리는 비주얼이 네. 맛있 창입니다. 그러면 우리 음료로도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네,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는 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인데요. 이거는 지금 약간 카페에서 드시는 비주얼의 지금 그건데. 지금 요 정도 컵이면 지금 하귤청과 풋귤청을 몇 스푼 정도 넣어야 좀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정도 크기에 숟가락으로 두세 스푼에서 세 스푼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좀단걸 많이 좋아하시면 아, 세스푼 아, 조금 원물의 향을 조금 더 많이 느끼시면서 드시고 싶으면 두 스푼 정도 넣으면 충분하다, 충분할, 충분할 아, 거예요. 아 그러면 저도 한번 여기 세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풋귤청으로 한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이 비율을 이렇게 맞춰주시니까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성을 다해서 타고 있습니다. 예, 젓는 거는 제가 저을 테니 대표님도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네, 저는 하귤창으로 한번 준비해볼게요. 네, 제가 맛있게 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집에서도 홈카페 못지않게 드실 수 있는 이런 에이드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찬물에도 잘 녹아서 오, 금방 이렇게... 색이 변했어요. 지금 와우 우리가 즐겨 마시는 카페 가면 이게 가격으로 치면 얼마예요? 지금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7, 8천 원 하거든요. 그래서 어, 드시면 참 이거 집에서도 내 맘대로 카페가 될것 같아요. 지금 야외 나가셔도 이렇게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선물하기도 좋고 지금 캠핑 갔을 때 휴대하기에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요렇게 한번 또 에이드로 마셔 볼게요. 네. 마셔 보. 예. 자. <웃음> 아. 와. 아. 지금 제가 인위적인 게 아니라 마셨는데 한번더 마실게요. 어. 어, 쿠키랑 이렇게 음. 핑거푸드나 토스트로 먹었던 거랑은 또 달라요. 이게 입 안에 향이 그냥 풋귤 향이 토, 지금 팍 커져가지고 아 약간 여름에 그 향기가 있어요. 여름의 향기. 네, 저는 하귀를 예. 먹어봤는데 지금은 아이브가 처음이라 목이 아. 타던 차에 딱 좋습니다. <웃음> 예, 이 갈증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 여름에는 에이드로 드시고 겨울에는 차로도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이거 마시면서 한 번만 더 마셔보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아저이 안에 있는 칩 이런 칩도 넣었으면 이제 너무 이제 손님이 오시거나 비주얼적으로도 너무 좋은데 아 이렇게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위에 이렇게 붕귤이나뭐 굴칩 같은 간이식까지 올려서 드시면 어느 카페 부럽지 않는 에이레가 탄생되죠. 네 대표님이 너무 술을 많이 이렇게 보시고 미리 앞서 가신 것 같아요. 제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데요 지금. 뭐 잼으로도 즐길 수도 있고 차로도 들, 즐기실 수도 있고 에이드로도 즐기실 수 있고 지금 되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지금 만들어 주셨는데 일단 이렇게 작은 애가 좀 사이즈가 작다는 생각이 좀들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130g 이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이거를 약간 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드셔보시고 너무 맛있는데 양이 적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페 나풍용, 뭐 급식 나풍용 이렇게 네. 큰 사이즈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참 좋겠어요. 저는 약간 대용량을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담내 풍용 아니면 여행 선물 아니면 이제 약간 가벼운 이렇게 선물 주고받을 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대용량으로 만들어주시게 되면 카페나 아니면 가정용으로도 충분히 소비하는데 가성비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꼭요거 대용량으로 증액해서 리뉴얼 되면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빠른 시일 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에이드도 마셔보니까 너무 좋고요. 일단 뭐 저희 집에서 만든 것보다 솔직히 더 맛있네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물만 골라가지고 진짜 공장이랑 농장에 가서 수확하는 것부터 확인하면서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구나. 효동 감귤 그게 원물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풋귤청 집에서 만들어서 먹어요. 근데 그 맛이랑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왜돈 주고 사 먹는지 이해가 되네요. <웃음> 아 그리고 이제 저는 하귤은 하귤대로 풋귤은 풋귤대로 매력이 있는데 이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원물이 많이 소비가 안 되는 이 로컬 식재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뭐 준비하시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기뜸 네, 다음에도 원물을 활용해서 만들 비밀인데 감귤칩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귤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위에 올려드실 수도 있고 네 데코로도 사용할 수 있고. 관객층 자체가 원물을 많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네,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청년 농부 협업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럼 님이 하귤이 제주도의 가로수에 있는 그 나무 맞나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음, 하귤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자몽이라고 해서 좀 크고 못생긴 노란색 그게 자몽과 그게 하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제주도 도민분들은 거의 그냥 관상용 조경수라고 보시는데 가끔 관광 오신 분들이 그거를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맞아 네, 근데 드시면 맛이 없다고는 하는데 이제 뭐 가끔가다가 호기심에 따 드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귤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도민도 많이 드실 수 있는 상품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특화돼서 만들어서 이렇게 제품화를 했다는 게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지금 이런 형태로 만들었을 때 차로도 드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차도 한번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한번 차로도 마셔볼까요? 네. 시원한 건 시원한 거대로 따뜻한 건 따뜻한 거대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네, 세팅이 따뜻한 액상사로 한번 오, 준비해보겠습니다. 따뜻하게 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거는 치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잔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띄워있는데요. 아, 요것도 비율이 이제 잔이 작다 보니 한두 스푼? 두 스푼이면 충분할 네, 것 같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귤, 하귤청을 넣어서 이렇게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하귤청은 또 색깔이 노래요. 지금, 오, 지금 푸귤청 이렇게 하고 하귤청 해보는데, 컬러 테라피가 되는 거 있죠? 지금 색깔만 봐도, 오, 이렇게 뭔가 힐링이 된다는 느낌? 내가 제주도에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너무 차잔도 예쁘게 이렇게 투명하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와 어디 카페 앉아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분이 좋아지네요. 제가 한번 학귤청 이렇게 시식 시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학율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와. 이거는 또왜 이래요? 이거 지금 따뜻하게 들어오니까 온몸에 갑자기 어 포근해지고 약간 누가 안아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위로 그 물에 넣으니까 넣으면서부터 이 향이 확 올라와가지고 네. 꼭 마셔야 되는 그런 향입니다. 이거는 네. 따뜻하게 마셨을 때 향이 더 풍부해지고요. 지금 온몸에 감싸는 맛이 있어요. 제가 하귤청은 또 이렇게 색다른 맛이 있는 거를 또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제주 도민이지만 이렇게 하귤의 어 제주의 자몽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지금 향이 풋귤보다는 더 일조를 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하귤향이 아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향입니다. 음. 지금 쌀쌀해질 때 쌀쌀해지고 찬바람이 불때 가족들과 이렇게 풋귤청, 하귤청으로 차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에이드도 마셔봤고 차로도 마셔봤고 뭐 핑거푸드로 비스켓이나 아니면 식빵에도 네,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일단 제주도에서 이렇게 마시청 그리고 이렇게 제품을 선보이고 계신데 네. 일단 뭐 저희가 마시청도 있지만 이 옆에 지금 다른 제품들도 있어서 제가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거든요.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요거는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세팅을 좀 하고 네 잠시만요 네어 지금 대표님이 들고 계신 게그 여기 제품에 있는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제주살렘 에서좀 특별한 추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캐리어 형식 박스로 기프트 오, 세트를 만들어봤습니다. 박스가 갬성이 있어요. 지금 그쵸? 요새 가장 핫하다는 그 갬성. 맞습니다. 제주 여행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캐리어 형식의 기프트 세트 박스입니다. 여기 누구 많이 닮은... 닮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머리를 안 올리고 왔지만 평소에 이렇게 머리를 네, 올리고 왔니. 대표님이시죠. 맞습니다, 제 캐릭터입니다. 오, 대표님 이렇게 어, 브랜드로 이렇게 자기 얼굴까지 내밀어가지고 이렇게 캐리어 가방을 만드셨네요. 맞습니다, 요 안에 다양한 상품들을 이렇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한번 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들이 요 안에 제주 디저트가 같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주에 다양한 과자들이랑 젤리 그리고. 먹고 손까지 닦으실 수 있도록 물티슈까지 들어 있습니다. 오 물티슈까지 지금 물티슈가 제주 동백 물티슈라고 되어 있네요. 오 이것까지 증정을 해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음아 그러는 사이에 우리 아방소떡님이 오후에 상큼한 거 마시고 싶어서 구매했어요라고 아,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에서 마시려고요. 감사해요 우리. 새콤한 생각나실 시간이죠. 잠도 깨야 되고요. 일단은 뭐 요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요 박스가 너무 예쁘기도 하고 여행 오셨던 분들 뭐 선물로 하기에도 너무 좋고 지금 그리고 할로윈 이달의 할로윈 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주 여행에서 좀 추억했던 그런 맛 좀 추억을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예쁘다고 지금 그리고 지금 저는 요 가방만 있어도 좀 탐이 나는데 일단 뭐 아이들 뭐 이렇게 어디 간단한데 외출하거나 아니면 캠핑 갈 때도 소지품 넣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스로 튼튼해가지고 과자 네, 다 드시고 난 다음에 가방으로도 최고입니다. 하드 케이스처럼 느껴질 만큼 지금 소재가 좋아요. 근데 이 가방 안에 이 간식거리, 디저트를 넣어 주신다는 얘기네요. 네, 하나씩 꺼내면서 소개해 드릴까요? 네, 지금 이게 여기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아. 박스 안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 구성이고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맛있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네, 제가 한번 이렇게 들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시청이 아까 풋귤청, 하귤청 이렇게 들고 들어가고요 네, 환절기엔 목관광 챙기셔야죠 꿀스틱 어, 요즘에 제주에서 핫한 꿀스틱 꿀보의 하루 10개가 들어가 있죠? 10개 스틱 네, 그리고 펑리수라고 요즘 인기 많은 파이 제품입니다 예, 펑리수 한라봉이 들어가 있는 펑리수 약간 촉촉하고 맛 저희 시청과 즐기면 딱 좋은 제주 전통왕과 과즙입니다. 네, 과즙. 요거 빠지면 섭섭하죠. 우리 제주 여행 오신 분들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과즙. 네, 그리고 요것도 사랑 즐기기 좋은 고구마 과자 또는 감기 과자 랜덤으로 증정 나갑니다. 아, 자색 고구마 과자. 우리 완전 건강식 과자네요. 지금 자색 고구마. 네, 자색 고구마까지. 그리고 그이들어간 젤리 이거는 제가 좋아해요 이거는 제가 먹어본 젤리 중에 아이들 젤리 엄청 좋아하잖아요 핫땡 <웃음> 그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정말 어른들도 좋아하는 맛이에요 이거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거는 탐납니다 그리고 네, 제주도 뭐 우도 땅콩에 빠질 수 없다 아 우도 땅콩 카라멜 카라멜까지 운전하시다가 뭐 입이 심심하다가나 이러면 이것도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 항상 인기 있는 타르트도 네, 맛 랜덤으로 해서 나갑니다. 오 타르트, 팔라봉 타르트, 녹차 타르트, 천혜향 타르트, 우도 로땅콩. 땅콩 타르트. 오, 이렇게 네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는 타르트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물티슈까지 같이 나가는 겁니다. 네 혹시 물티슈는 지금 3만원 이상이면 고객님들한테 증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3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네. 물티슈 하나씩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소지품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가방 안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물티슈고요. 지금 3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오늘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구매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무료배송이에요. 지금 원래는 무료배송이 아닌데요. 오늘은 라이브 방송 중 그리고 자정까지는 무료 배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아이템 픽 하시고요 그리고 할로윈+ 할로윈 데이 뭐 아이들한테 제주 여행 오셨다거나 뭐 선물 한번 그때 뭐 챙겨 가셨다 아니면 수능 선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추억을 선물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는 이 제주 여행에서 먹었던 이 맛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할로윈 추억 선물 세트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너무 예뻐요. 가방이. 그래서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네, 제주에서 추억을 꼭 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고심하면서 디자인 여러 번 수정해가면서 네. 디자인 너분괴롭히면서 만든 네. 이렇게 제품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내용물들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까보고 좀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요거를 아까 요거 준비되어 있던데 요게 지금 요 세트에 들어가 있는게 맞나요? 네요 안에 있는게 다 전부 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요거를 이쪽으로 치, 치워서 정리하고 한번 더 클로즈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물건이 되게 많아요 지금 8종, 8종이 종 들어가 있고요 마시청까지 드실 수 있는 기회예요 마시청과 이제 제주의 디저트 챙겨 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이번 기회에 한번 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요거 지금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과자 중에 좀 젤리가 가장 먹고 싶긴 네. 해요, 정말. 그래서 요요 이렇게 카라멜 젤리, 땅콩 카라멜 과젤, 그리고 펑리수, 요게 아까, 요게, 아까 저기, 자색 고구마 과자 또는 감귤 음, 과자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는 어른들도 좋아하시고. 네, 어른들. 너무 달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그 원물의 맛이 담겨있어서, 네. 네 어르신들 좋아, 딱 좋아하시는 그런 간식입니다 네. 이거는 정말, 어, 연령을 다 뛰어넘고, 온 가족이 드실 수 있는 과자네요. 저는 이제 한번 요것도 설명해드리고, 요 앞에 보면 이게 낱개 포장이 다 되어 있어서, 하나씩 낱개 포장도 선물이 가능하실 것 같네요. 어, 모양 파우치도 되게 예쁘고, 오, 이렇게 종류별로 색깔이 다 다르네요 일단 한번 이거 한번 시식해봐도 되나요? 제가 이 마이크로 한번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하나 드셔보세요 네. 저는 펑니수 저는 젤리 카라멜 카라멜요 저는 펑니수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완전 예쁘다고 음, 지금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감사합니다 음, 저는 펑류수가 되게 입안에 고소하고 약간 옛날 과자 먹는 스타일인데 그 맛이에요 네 자식고구마 딱 봐도 그냥 전병처럼 옛날 과자처럼 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젤리까지 한번 먹어볼게요 어, 젤리는 정말 뭐랄까요 제가 하리땡 이라고 아시죠 하리땡 알죠 예, 좀 피곤할 때좀 힘들 때좀단기 땡기거든요 지칠 때 그러면 그때 좀 먹어주면 음, 에너지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여기 와또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는데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피크닉 세트처럼 한 바구니가 나왔어요. 지금 구성이 이렇게 드시면 이제 집에서도 충분히 아니면 야외 캠핑 시에도 충분히 풍성해지는 디저트 간식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와,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가, 이렇게 들고 어디 피크닉 가도 되겠어요. 제주의 맛이 있는, 제주의 추억이 있는 과자 우리 할로윈. 할로, 할로윈 기프트 세트 한번 이렇게 구성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저희 오신 김에 또 이제 펑리수? 이거 펑리수인가요? 맞습니다. 이거는 안에 잼이 있나요? 아니면 잼? 네, 펑리수가 요 안에 원래는 대만 상품이거든요. 대만에서 네. 파인애플 잼이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는 또 제주도잖아요. 제주도에 원물들이 들어가 있는 펑리수입니다. 아, 제주도에 원물이 들어가 있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것도 맛을 봐볼 텐데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거는 약간 부, 부드럽네요. 부드럽고 속에 약간 찰떡 느낌? 맞아요. 음, 부드러운 파이고 이것도 귀 기울이 맛이 참. 에이드로 타서 함께 즐기시면 목인도 없고 딱 좋죠. 아, 규리규리 맛시청이랑 같이 즐겨서 마시면 이제 먹고 하면 정말 다 식으로도 좋겠어요. 차 마실 때 아니면 이렇게 다과로 드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우리 아까 요 타주신 거 있으니까 한번 마시면서 같이 디저트도 네. 간식 먹어볼까요? 한일정 니 마시고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청귤 에이드. 아, 이렇게 또 궁합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역시 궁합이 의외로 이렇게 좀잘 맞네요. 제주의 식재료랑 그런지 그런지 몰라도 이제 약간 상큼함과 달콤함이 오묘하게 교차되는 그런 맛입니다. 네, 인위적인 맛을 넣지 않고 웜을 최대한 살려서 만든 액상차이고 음. 좀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도록 음. 어떤 음식과도 어울리도록 잘 만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오후에는 좀 지쳐있거나 텐션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좀 출출한 시간에 음,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먹기만 했나요? 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방송에 이제 그 흐름을 이어가질 못할 정도로 맛있네요. 지금. 음. 먹방하는 것 같네요. 예, 어우 너무 맛있어요. 지금. 그리고 입에서 들어가서 바로 삼켜지는 게 아니라 좀 오래오래 씹으면서 입안에 오래 남고 좀 포만감도 생기는 것 같고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기 마시청하고 이렇게 특산품도 있지만 기념품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매장 오프라인 매장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위치랑 뭐 매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연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주살렘 매장은 동무수산시장 6번 게이트 앞에 위치한 생기발랄 청년몰 안에 있거든요. 생기발랄 청년몰 영업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렇게 영업하고 있고요. 제주살렘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특산품들이랑 또 가져갈 수 있는 소품 같은 기념품, 기념품도 네. 있고 또패존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애경용품이랑 애경 간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자랑시하는 게 외상 한편에는 고객님들을 위한 포토존이 예쁘게 마련되어 있어요. 오시는 분들 모두가 소중한 추억 하나씩 담겨갈 수 있도록 포토존에서는 인화사진도 하나씩 네,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오, 역시 우리 오프라인에서가 더 보고 즐길 게더 많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패존 애완 그 패존을 얘기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포토존까지 있는데 저도 가보고 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관광 오신 분들 거기서 꼭 인증사진 남기시고 사진까지 추억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비주우님 먹고 싶어요 라고 흐히히 이렇게 남기셨는데요. <웃음> 너무 저희만 먹고 있어서 일단 만약에 제주도에 여행 오신 분이 계시다면 동문시장, 수산시장 6번 게이트 맞죠? 맞습니다. 예, 6번 게이트의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 생기발랄 청년몰 그 안에 보시면 대표님이 제주살렘이라고 오프라인 매장도 있으니까 기념품, 디저트, 뭐 선물 그 안에서 선물 뭐더 구매가 다 가능하시고요. 일단 그 안에 보면 차도 마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쉬었다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랜 동안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뭐 구경하시느라 힘드셨겠지만 그 안에서 좀 여유도 즐기시면서 쉬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꼭 제주 오셨다면 동문시장 오셨다면 한번 들려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대표님 그 온라인 쇼핑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홍보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제주살렘 스마트 스토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보시는 제품과 더불어 다양한 라면도 있고 고기국수도 있고 요즘 고기국수 날씨 네. 쌀쌀한데 딱 좋습니다. 오티양영티우 맞죠? 맞습니다. 네그 우영우에 나온 고기국수. 한번 음.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로 나와있는 제품도 있고 다양한 상품들도 많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 제가 그 고기국수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주인공이 마시청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또 이렇게 아직은 못 먹어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른 제품들도 한번 더 맛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주여행 선물 고민하시고 계시다면 다양한 제품이 있는 동대문 시장의 6번 게이트로 나오면 생기발랄 청년몰 제주살렘이 있으니까 한번 꼭 들려보시고요. 그리고 음 기념품 포토존까지 챙겨가시면 좋겠고 네이버에 제주살렘, 살렘이라는 뜻이 뭔가요? 정확하게 네. 제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게 예루살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에서부터 좀 중심지가 되고 싶다 음. 생기발라 청년몰이 제주 중앙로 성선가 네. 중간에 있는 성전가거든요 제주살렘 이렇게 지어봤고 두 번째 의미로는 좀 제주도에 와서 힐링을 좀 많이, 받았... <웃음>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어려운 시기에 좀 힐링된 장소라 평소에 살고 싶다 제주살렘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지금 어, 그런 심한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살렘이라는 뜻이 제주에 살고 싶다라는 또 이렇게 이중에 의미까지 있다는 걸 듣고 어, 또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매장에 할로윈 파티 뭐 이렇게 전시를 많이 해놓으셨던데 어, 좀 분위기가 많이 오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죠. 네 많이 찾아오시고 지금 또 이벤트 중이거든요 네. 만원 이상 구매하면 은 응모하면 영수증 넣으시면 은 당첨자 20, 20명께 10만원 상당의 성분도, 어, 정말요? 네. 저도 응모해야 되겠는데요 만원 이상 구매하시고 응모 가능하십니다 네 저도 꼭 구매하고 인증해서 이벤트 응모하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렇게 온,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같이 이벤트 다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제주를 못 오셨다 하시면 온라인에서 구매하시고 무료배송으로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주도에 오실 거다 아니면 와 계시다 하면 생기발랄 청년물 들리셔서 제주살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선물도 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너무 청년의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일단 뭐그 대표님이 계신 곳이 예전에 제주 향교가 있었던 곳이에요. 청년 인재를 육성하던 향교 근처인데 일단은 그 에너지, 제주의 중심지가 될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 하루네요. 네, 어떠세요? 저희 오늘 이렇게 라이브 해보니까 어, 처음엔 좀 떨렸는데 이렇게 시청자분이랑 소통하면서 하나하나씩 먹어보면서 참재밌는것 네. 같아요. 네, 예, 재밌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좀 계속 쭉쭉 이렇게 제품 소개도 해주시고 아까 다른 제품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한번 다음에도 꼭 시도를 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엄선한 상품만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맛있는 것만 소개해 드리도겠습니다 네, 제주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선물인데요. 그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수 있고 마음의 표현이 될수 있어요. 우리 가격을 떠나서 정말 소중한 사람분 아니 소중한 분께 이렇게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고객님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생각이 난다면 우리 제주살렘 요 기프트 세트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감성적인 감각까지 청년의 감각을 영혼까지 불어넣은 가방까지 이렇게 세트로 주신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이 케이스 요 안에 캐릭터 한번 더봐 주시고요. 우리 대표님의 청년의 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마시청 되게 이렇게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마시청인데요. 일단 요 청귤청하고 하귤청이잖아요. 이제 지금 130g에 이제 가격까지 되게 착해서 지금 뭐 만원밖에 안 하던데 가격이 좀 너무 착한 거 아닌가요? 어, 그래도 오시는 모든 분들이 제주도를 감귤은 꼭 드시잖아요. 네. 네, 감귤도 아, 많이 구매하시는데 좀더 풋귤도 알리고 학귤도 알리고자 제가 만드는 가격은 비싸더라도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의 청년과 협업해서 네, 농사도 짓고 공장까지 운영하시는 청년 대표님이랑 협업해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요 디자인까지 너무 귀엽게 아주 신경을 쓰면서 잘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이거. 기념품이나 답례품 선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뭐 기념일이 있었다거나 답례품이나뭐 이렇게 하실 때꼭 이거 홍보를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소지하기도 편하고 선물하신 분도 선물 받는 분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앞으로 제주에서 시장에서 이거 휴대하기도 너무 편하잖아요. 갖고 가기에도 부피가 크지 않으니까 또 이제 큰 거는 큰 거대로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이렇게 선물하기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정말 우리 마시청 영혼을 갈아 넣은 청년의 영혼을 갈아 넣은 마시청 한번 대박나길 응원할하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 저희 에이드도 마시다가 남긴 했는데 이거 한번 또 마셔볼까요? 지금 갈증이 살짝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에이드는 이렇게 보면 건더기까지 다 먹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맞습니다. 다 몸을, 몸을 수확해다 깨끗하게 세척하고 몸을 자체로도 다 드릴 수 있도록 네, 만든 제품이라서 그리고 효돈 감귤. 우리 이렇게 효돈 감귤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특히나 맛있는 감귤 원산지가 바로 효돈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 좀 따라 드릴까요? 네, 조금만 더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진하게 탔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타고요. 이렇게 뭐 희석해서 편안하게 두번 정도 이렇게 우려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진하게 우러나 있기 때문에 어, 건더기까지도 다 이렇게 드셔도 무관하고 목넘김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냥 술술 넘어가는 대표님도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도 이거 참좋합니다 네. 지금 탄산수랑 이렇게 같이 넣어서 마셨는데 너무 맛있고요. 아 정말 카페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가성비가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 이게 카페 에이드 가면 7, 8천 원이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5천 원대 가격이네요. 지금 두 개니까. 두 개니까 한 개에 5천 원까지. 정말. 제가 좀 미국에 살다 와서 콜라 그런 걸좀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제가 건강이안 좋으니까 콜라 마시는 걸 싫어해요. 근데 요거는 음. 간단하게 탄산수랑 조금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에이드도 요즘은 즐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녁에는 차로 따뜻하게 드셔도 아까 제가 마셔봤는데 온몸이 좀 열이 확 오르면서 좀 따뜻해지는 혈액순환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로도 마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건더기가 있지만 목 넘김이 너무 편하다. 우리 아이들도 먹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런 청귤차, 뭐 하귤차 많이 안 먹잖아요. 근데 요거는 아이들까지도 드시면 이렇게 너무 먹기 좋고 목 넘김도 편해서 그냥 편하게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외부에서 먹는 그 탄산수랑 비교가 안 돼요. 음. 여전히 시원하고 맛있는데요. 맞아요. 이 원물도 아까 말씀드린 소개해주신 것처럼 제주도 네. 효돈에서 나온 거예요. 효돈이뭐 눈이나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연평균 기온이 17도라서 좀 따뜻한 지역이거든요. 반감류, 네, 좀 감귤 네. 같은 게 자라기 최적의 장소에서 나온 원물로만 사용했습니다. 역시 따뜻한 기온에서 재배된 원물이기 때문에 남다름은 이제 당도에서도 남다르고, 그리고 이 제조 방법에서도 다르긴 하겠는데. 정말 지금 대표님이 믿고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오픈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창업이 아까 얼마나 되셨다고 하시죠? 네, 작년 12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아. 그래가지 지금 아직 1년이 좀안 안 됐어요. 네, 아유, 이제 앞으로 창창하게 이제 갈 길이 이제 쭉쭉 뻗어나갈 길이 나갈 길만 남은 것 같은데 일단 뭐 앞으로도 런칭하고 많은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도 제주도의 특산물을 살리면서 협업하면서 맛있는 제품들 엄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그 사이에 저 댓글로 지금 소통을 못해드려가지고 어, 아방소통님이 비타민 흡수는 확실하겠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올 겨울 감기 예방은 마시청, 청귤차로 해야겠어요. 자유매 자유매니아님은 매니아, 자유 독감 유행인데 싱싱한 비타민을 수시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네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어떠세요? 참 감사합니다. 마시,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하게 즐길수 있습니다. 예. 잼으로도 즐기고, 에이드로도 즐기고, 따뜻한 차로도 즐기고, 이렇게 비타민 흡수도 하시는 참 좋은 제품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객님들이 반응을 보면 대표님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첫 자사 브랜드 규리규리 맛 아. 시청인데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구매하신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뭐 구매하신 분들한테도 감사 인사 한번 남겨주시면 네, 저희 규리규리 맛 시청 구매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엄선한 재료들만 모아서 믿고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제품이거든요 선물로도 좋고 뭐 집에서 에이드로도 좋고 차로도 좋고 선님 접대하기도 좋고 이렇게 음. 구매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제주에 선물거리는 많긴 한데 간편하게 이렇게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지금 선물할 뿐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간편하게 선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늘 재고가 충분한가요?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아. 아직 까진 충분합니다. 음, 그러면 배송은 혹시 뭐 오늘 주문하게 되면 몇시 이전까지 주문하면 가능한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평일 기준은 12시 정오 12시 음. 전에 주문하는 당일 발송되고요. 네. 그 이후 건은 다음날 오전에 발송됩니다. 네. 그러나 오늘은 그 배송비가 무료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배송일 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저희 제주도 도서상간 무료 배송비 이거 쉬운 이벤트 아닙니다. 우리 고객님들 무료배송일 때 한번 더 쟁여주시고 우리 대표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할로윈 기프트 세트도 한번 눈여겨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뒷모습도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뒷모습은 이렇게 네. 제주도 여행의 느낌을 살리는 캐리어박스로 준비했습니다. 어, 너무 예뻐요. 지금 이쪽 구석구석 디테일하게 가방의 연출을 그대로 살리셨는데 약간 여행가고 싶어지는 여행을 못 가신 분들이라도 이 가방 하나 선물 딱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또 무료배송까지 득템했네요 라고 아방소똥님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방소똥님 아까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득템하셨다고네 그리고 어, 우리 좀더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 나가보면 이제 맛있죠. 이제. 어떻게 뭐 다음 제품은 뭐 이렇게 청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뭐 과자나 뭐 디저트나 어떤 분류가 있는지 살짝 귀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효손산 원물을 사용한 감귤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귤칩이요? 네, 맞아요. 아그 감귤칩이 요즘 좀 인기가 많, 많은 제품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어, 감귤 이거, 말린 이거는 거. 이거 는 지금 풋귤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형태의 감귤칩인가요? 네, 이런 형태의 원물을 원물만 을원물 잘라서 사용한 거고 뭐 다른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는 이렇게 음. 원물 자체로만 만든 감귤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음,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품도 개발하고 아마 B2B 상품이라든가 제조를 계속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고 계속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주의 원물들을 최대한 활용한 그래서 뭐 음. 협업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선정하는 게제주살림의 목표입니다. 네. 아, 오늘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제품 설명도 하고 좀시식도 해보고 시음도 해보고 지금 마시청을 좀 이건 아쉽다. 이건 꼭 알리고 싶은데 이거 알려주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마시청. 이세 가지 방법 말고도 나만의 비법 그 저희가 아까 잼처럼 발라 먹었잖아요. 네. 잼발르기 전에 그 위에 크림 치즈까지 바르시면은 어. 완벽한 브런치 카페가 되죠. 어머, 왜 그걸 이제야 얘기해 주세요. 어. 크림 치즈까지 준비했어야 됐는데 크림 치즈 위에 잼까지 발라서 에이드랑 같이 드시면은 그야말로 한, 완벽한. 황금 비율. 황금 비율. 지금 완벽한 브런치이자. 살짝 삐질 뻔했어요, 음. 대표님. 안 알려주셔가지고 그럼 크림 치즈 꼭살것 같아. 그래서 저는 요거. 지금 마시청 같은 경우에는 좀 요거트 같은 데도 희석해서 먹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플레인 네. 요거트에 섞어서 먹어도 될것 같은데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달지가 않아서 우리도 가끔 보면 요거트에 뭐 딸기잼도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덜 달아요. 그렇게 달지 않고요. 제가 먹어본 그 청은 지금 딸기잼보다 훨씬 저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맛이고요. 이제... 그 원재료가 씹히면서 이렇게 잘게 잘게 목넘김도 좋은데 약간 입안에 원재료의 그 풋귤 향이 화사하게 퍼져요. 그래서 저는 풋귤청 그리고 하귤청까지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몬쇼동님이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해도 될까요? 여쭤보셨는데 역시 최고. 역시 우리 고객님들 이렇게 하, 살림꾼이 많으세요. 그래서 샐러드 드레싱.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 대표님, 오늘 많이 배웁니다, 제가. <웃음> 대표님도 <웃음> 샐러드 드레싱은 안 해보셨죠? 샐러드 드레싱까지는 안 해봤는데, 어. 오, 너무 좋아요. 완벽할 것,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오늘 해먹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정말 다양해졌어요. 지금 레시피가 이거 공유를 이렇게 해서 써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네. 세 가지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와, 어, 이렇게 계속 나오네요. 이거는 내쇼라. 라이브의 묘입니다 여러가지 레시피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맛이 청을 용량을 업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네, 빠른 실내 준비하도록 <웃음> 예, 하겠습니다. 꼭 이거 업하면 소식 알려주시고요. 정말 이거는 드시기 나름이고 그 일반 잼하고는 청하고는 저당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맛도 나쁘지 않고 맛있다는 거. 그 제가 먹어본 청 중에서는 저당에 속해요. 그지만 원재료 맛이 살아있다. 그만큼 맛있다. 그리고 목 넘김이 편해서 그 원물까지도 먹었을 때 약간 거부감이 없다?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제가 두번 먹었을 때세번 먹었을 때 기분이 달라요, 지금. 그래서 대표, 대표님이 이제 좀 요거를 좀 확장해서 이렇게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들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넣어 주시니까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까 차도 마시다가 남았는데 한번 이렇게 목이 갈증 나니까 한번 차도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학일청을 차로 마셨고 풋귤청 드셨죠. 네. 한번 또 저어서 물도 물도 좀더 드릴까요? 조금만. 어, 네. 어. 지금 어 뭐. 따뜻한 물이 들어가니까 향이, 향이 확 올라오죠 향이 남달라요 이게 따뜻한 물이 들어갔을 때랑 또 틀리네요 그 AD에서 나는 맛이랑 따뜻한 찬을 들었을 때 맛이 네. 어, 두 가지 다른 맛이 납니다 예, 약간 카멜레온 같은 성격이 있는 청이네요 빵에 발랐을 때와 쿠키에 발랐을 때랑 크래커랑 발랐을 때랑 뭐 찬물 뜨거운 물 발랐을 때 완전히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우리 청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은 여기에 먹든 저기에 음. 먹든 다 똑같은데 원물맛을 많이 살려가지고 화름도에 따라 다른 맛이 나면 아주 네잘 제가 신결을 기울여서 만든 맛이 청입니다 달라요 달라 지금 샐러드에도 이렇게 드레싱해서 먹, 먹게 되면 그 채소가 가지고 있는 향이나 식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참 이거 잘 만들었다 싶은 생각이 또네 제가 약간 완벽주의 성격이 있어가지고 제가 받았으면 안 만들거든요 음. 그래서 직접 원물 수확하는 것부터 공장까지 직접 가서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이렇게 음. 만든 제품이라서요 대량으로 만든 잼과는 다릅니다 네아 유자청은 겉절이에도 넣어봤는데 청귤로 해봐도 제주 로컬푸드가 될것 같아요 라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리고 계속 얘기, 얘기 듣고 있으니 친구이네요라고 이렇게 댓글로도 인사 남겨주셨어요. 아 어, 정말. 감사. 이거 로컬 푸드 드레싱이나 소스로도 개발해도 되겠어요, 음. 대표님. 그러게요. 음. 이렇게 계속 아이디어가 나오네요. 네, 대표님은 라이브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소통도 하면서. 지금 따뜻한 차로 마셨을 때는. 향이 어, 업이 돼요. 지금 오, 되게 괜찮은데요? 저는? 지금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런가 그냥 차로 마셨을 때더 매력이 있네요. 네, 요즘같이 아침에 이제 추운 날씨 음. 일어나목정리잖아요 이거 한잔 네. 하시면서 차로 시작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시트러스 계열이 어쨌든 이제 뭐 레몬이나 청귤이나 풋귤이나 비타민C 뭐 황산화 효능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 목이나 이렇게 향균 소독 뭐 이렇게 그런 효능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몬이나 이런 거를 좀 레몬수도 아침에 저는 즐겨 마시는 편인데 일단 요 풋귤차나 화귤차로 이렇게 아침에 목을 좀 적셔주면 이 소독도 되고 감기 예방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렇게 마시면 건강한 겨울을 날수 있을 것 같다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리고 지금 와 있는 코로나도 금방 예 이겨내고 정식되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계절에 딱 필요한 청귤청, 하귤청 한번 드셔보시고 요 매력에 청귤청, 마시청의 매력에 꼭 빠져보세요. 정말 다양하게 즐기실수록 맛이 달라지네요. 정말 이건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지금 따뜻한 물에, 찬물에, 에이드에, 크래커에, 그리고 아까 샐러드 드레싱에, 요거트에. 저는 한번 다시도 해볼 것 같아요. 네, 요맛 시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 포장지도 예뻐서 지금 여기 뒤에도 제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어, 제품이 이렇게 보이십니까요? 이렇게 제품들이 보면 너무 아기자기 해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템이 너무 예쁘고요 일단 요 우리 기프트 세트 요거 다양하게 지금 요 안에 보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또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볼까요 요 네, 하나씩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네 자, 기프트 세트 안에는 그리 그리 맛있던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네 여기 타르트 타르트도 지금 네 가지 맛있는데 네 가지 맛 중에 하나 들어가고 과자도 자색고구마과자, 강렬과자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들어가고요. 네. 황리수. 네. 제가, 제가 잡아드릴까요? 네, 황리수도 하나 들어가고. 네. 지금 환절기에 딱 좋은 꿀스틱. 꿀보의 하루 들어가고요. 아, 꿀보의 하루. 우도 땅콩, 카라멜. 아 우도 땅콩 카라멜도 들어가고요 어린아이,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같아요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막 끈적거나 달라붙지 않아서 좀 먹기 부담없는 카라멜이고요 아, 네 이건 어린아이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간귤 젤리 이거는 어린이도 좋아하지만 <웃음> 어른도 좋아해요 어른도 네 요거 아, 맛있더라고요 요 안에 꿀잼까지 들어가 있어서 네.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젤리고요 네 요거 참 있는 제품이죠 제주 전통 한과 네. 신요가지. 예 빠지면 섭섭하죠 과즐 그리고 음식 다 드시고 네, 손까지 닦으실 수 있도록 오, 물티슈까지. 센스가 그냥 이렇게 물티슈까지 손을 닦으시라고 아그 사이에 어마어마 헌성 뒤에 파티지 님이 오셨어요 제주의 모든 것을 파는군요 라고 파티지 님이 멀리 청주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제주 기념품, 특산품 선물 세트로 이렇게, 어, 이렇게, 제주 살렘에서 기프트 세트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오늘 주문 주신 분들은 무료배송에, 그리고 뭐, 뭐 있죠? 우리 무료배송이고요. 오늘 모든 제주의 기념품, 추억할 수 있는 제주 여행에서 맛보셨던 그런 주전부리, 간식, 디저트, 오늘 한 번에 맛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준비를 해드렸고 오늘 정말 요게 또 대표님의 가장 대표성 상품 마시청 마시청이 핵심입니다 지금 마시청 같은 경우에는 풋귤청과 하귤청이 들어가는데요 정말 제가 마셔보니까 다양하게 활용도도 있고 뭐 어, 핑거푸드라든가 차, 에이드, 샐러드 드레싱 그리고 요거트에도 충분히 뭐 드셔도 충분히 이렇게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재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환절기에 이렇게 미니 사이즈 차를 선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음. 이제 혹시 시간도 거의 다 되어가는데 뭐 대표님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실까요? 네 이 풋길청이랑 하길청 패키지까지 귀엽게 해가지고 네, 네 여행 상품으로도 최고고 단내품으로도 최고 음. 그리고 맛도 효돈산 원물만 사용해서 아주 건강하게 만든 액상차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키포인트는 네. 효돈 감귤 네, 효돈 원물을 사용해가지고 네제주분들은다 그 아시거든요 네 음, 제주시 감귤인지 효, 어, 서귀포 감귤인지 먹어보시면 다 아실 정도로 네, 특색있고 맛있는 원물이 네. 있는 효돈산 원물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오늘 저도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어. 자유 매니아님이 제주 종합 세트네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예 네, 정말 제주가 담긴 우도에서 오고 효도 내서 오고 이게 신인가요 과즐은 신효뭐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제주 전 지역에서 맛볼 수 있는 것들을 담아왔는데 어쨌든 요 제주의 대표적인 효동 감귤 효동 감귤로 이렇게 맛볼 수 있도록 제품 만들어 주셔 가지고 진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근데 대표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처음엔 되게 떨리고 어,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소통과 같이 해주시고, 네, 네 댓글도 남겨주시고 참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라이브의 묘미는 소통입니다. 댓글 읽어보면서 이렇게 좀 같이 진행을 하면 정말 재밌고요. 일단. 내 제품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도 이제 다음 라이브에서 제주살렘, 우리 제주중앙로 성성가 생기발랄 예, 청년몰 생기발랄 청년몰에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제주살렘 계속 만나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많은 활동 기대해도 될까요? 네, 더욱더 엄선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더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저희 오셨던 분들 한 번씩 닉네임 읽어주시면서 감사 인사. 네, 아유나 파티지니. 그리고 럼 님도 있고요. 러브님도. 아까 또 다른 분들 닉네임은 많이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와주시고 소통해주시고 구매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혜택은 저희 오늘 자정까지 해둘 거고요. 일단은 뭐 무료 배송이니까 충분히 고민하시고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뭐 일단은 뭐 결제를 하시든 안 하시든 일단은 뭐 장바구니 에 넣어놨다가 선물할 분이 생각나셨다 하면 결제를 나중에 하셔도 되세요. 일단은 뭐 오늘 많은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도 있었는데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일단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 대표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같이 인사하시죠. 오늘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라이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